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뽀뽀물. 아니, 여기는 북평. 음. 북평 지하상가야. 북평 몰라. 그런 뽀뽀물 아니야? 비슷한 그런가? 거야. 비슷한 거야. 봐봐. 추 죽겠어요 아, 아, 안 춥지? 어? 어? 여기 이거 여기... 내려가야지 내려가. 야자 아, 네. 네. 안녕. 미미. 뭐? 부평 지하 상가너 그거 필요하나? 이런 케이스? 이렇게 있으면 편하네 살래? 아니면 이거 사서 붙일까? 이까 어. Không, bây giờ mình phân dân cái này với lại mấy cái này quá ô sa k h giờ đi cút đây cút 귀엽다 네, 귀엽다 여러분 입으세요 원해 너뭐 입고 싶어? 사이즈 없어 <웃음> 사장님 나는 사이즈 이뻐 우리 엄마 나이 들은 사람 스타일이야 맞아? 좋아 엄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지 어. 저쪽으로 다시 가야 돼 유미씨 음, 음, 음, 음. 네, 아, 네, 미씨 소독해, 소독해. 나 찾았어? 어? 어. 我的剛本的了個合 n 方案 n 後 맘에 들었어!? 괜찮아? <웃음> 우리 지금 뭐 먹을래? 먹자 배고프다 <웃음> 이식 먹을래? <웃음> 아. 까 봤어 몰라? 기억 안나 <웃음> Mana 면 남겨야지. 얘가 a Mana Mana Mana Mana Mana Mana m a <웃음> 1층이 안녕 2층 안녕 안녕 예우가 그래. 지금도 어 시원해. 시원. 어, 시원해. 어, 시원해요? 어, 시원해. <웃음>